오늘도 코로나19로 집단감염의 여파는 여전히 주인합니다 의 가급적 없입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계약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거리두기를 지키며 투표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환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하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라의 일상 속에서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응원을 보내주는 서로의 진심 덕분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 서로를 향한 우리의 응원